자 포켓트 등장 제가 제목을 제대로 다르지 모르겠어요. 파일이 막 나누어져서 하나를 놓고 하면은 몇 개만 올라오는 거예요. 그냥 시간대별로 아, 먼저 말씀드린 게 이거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였지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목하고 아마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해해 주시겠지 <웃음> 또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하루에 <웃음> 딱 끝나면 바로 주제 잡아야 되고 바로 어, 골반 맞추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리고 어, 이렇게 준비하고 자료 정리해서 개념 잡고 자료 정리해서 올리고 하는 게 거의 뭐 하루가 거의 유튜브 준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후 3시에서 5시에 그 서울시 마포 플러스 50, 이제 2주 남았거든요. 그리고 저녁에 7시 10분에, 7시 반이지만 7시 10분에 뵙는 명동 롯데 호텔 지하 1층 명동 문화센터 수업이 있거든요. 오늘은 좀 수업이 많아서 사실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요. 아침, 점심, 저녁 그냥 계속 문화센터. 문화센터 수업이 정말 질이 높고 좋거든요. 하루 종일 문화센터 수업했으면 좋겠다. 이런데 그게 강사료가 고가나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. 자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쁜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아슈럼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 어 치과에 그 선생님이 참 예쁜데요.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 날 아마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8년도에 논문을 받으렸는데 그분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 아주 비싼 명품 뼈 핀하고 끈을 머리끈을 사 주셨는데 저는 쓰지 않고 저희 아슈람 선생님들도 다뭐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뭐 이런 거 쓰기 때문에 그거 그냥 이렇게 기도하듯이 잘 모셔놨다가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그 간호사 선생님이 좋아 주시고 그래서 어그 정말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을 고민 고민하면서 드려도 될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드렸더니 평생 처음의 명품이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거를 백이나 박스를 또안 버리겠다고 막 그러시더니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중국인 분께 핀을 들였다는 거예요. 가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. <웃음> 그래서, 네. <웃음> 어,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, 뭐, 그 와중에 이제 뭐, 예쁘다, 뭐, 아름답다, 뭐,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. 아마 제가 이 일화는 어, 몇 년간 아마 평생 아주 자주 자주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쉬람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 분이 있어요. 처음 보는 캐릭터다니까 아쉬람 선생님도 처음 듣는 캐릭터래요. 그거는 전생에 아주 많이 닿고 지혜롭고 그리고 또 원장님한테는 또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요. 원장님 드리라 그러면 아우 받는 거 많아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중국 아르바이트하시는 그분이랑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어~ 자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유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 기대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냥 확 줘버리는 그런 분들. 따뜻한 마음이죠. 그런 분들은 다음 생에 못 깨달으면 그 다음 생에라도 그냥 수행을 안 해도 깨닫는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전생에 어 정말 많이 닦은 분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쌓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다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얘기를 하면서 참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했더니 예쁘다는 말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 오늘도 아마 문화센터 이번 주 주제에도 이걸 좀 넣어드리려고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이 예를 드릴까 해요. 정말 아름다운 예고요. 그분은 수행을 안 하고 명상을 안 하고 책을 안 봐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. 마음 자체가요. 아슈람 선생님도 아, 독특하다고 처음 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아름다움이란 30세 이후에 들을 수 있다. 30세 이전에는 들을 수 없다 그래요. 거의 드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그거는 내면의 힘과 인내심, 고뇌를 통해서 쌓아진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외모의 아름답다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거는 순간적이고 단편적이고 주관적이면서 그 시대 문화상에서 그 기준점에서 예쁘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름답다라는 건그 폭이 너무나 깊고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름답다는 말을 잘 쓰진 않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예를 어떻게 드셨냐면요 얼굴에 공부가 아주 심해서 예전에 저희 때는 공부가 많았는데요. 공부가 아주 심해서 얼굴이 막 얼키설키한 여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진심으로 돕고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분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. 아. 아름답다,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, 어,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 그러면서 그 빛과 아우르 아우르 막 느낀다는 거요. 예 감동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. 근데, 아, 난 곤보가 너무 심해. 이러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도 돈이나 이 나눌 거에 대해서 예쁜 옷을 막 입고, 명품 옷을 입고, 친구들한테도, 어, 너옷좀 갈아입어. 아우, 옷좀 이쁜 것좀 입지. 이런 바보 같은 무지한 그런 얘기를 부끄럼 없이 하면서 어우, 얼굴을 어떻게 조금 더 고칠까? 얼굴에 보톡스를 어떻게 좀 맞을까? 어떻게 주름을 좀 없앨까? 어떻게 좀 얼굴을 곱게 할까? 이 공부를 어떻게 좀 없앨까? 음, 아름답냐는 거예요. 바보다.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명에 가득 차 있다. 그녀를 보고 어우, 아름답다.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. 어우, 한심해. 옷에 집착하고 신발에 집착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당신 아름답다고 하나? 결국은 신발을 예쁘게 신고 옷을 예쁘게 입고 막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뭔가 좋은 명품을 들고 막 이런 거는 어,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비싼 옷을 입잖아요. 그러면 무조건 미워한대요.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. 딱 보고 명품을 딱 입고 비싼 거딱 하면 아 이러고 등 돌린대요. 오 위험한 짓이죠. 예, 그래서 미움을 받고 싶으면 비싼 옷과 신발과 액세서리를 어, 해라. 그러면 정말 미움 받을 거다. 그러고 보니까 저도 비싼 거 이렇게 한 사람 그렇게 어,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. 어,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 보이진 않고. 저거면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 몇 그릇 먹일 텐데. 이 생각을 하는, <웃음> 했던 거 같아요. 네, 그래서, 어, 미움을 받는구나. 그러니까 막, 곰보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비싼 피부과랑 막 이런 데 다니면서 몇 백만원, 몇 천만원을 막 쓰고, 얼굴만, 얼굴에만 막 신경을 쓰고, 이제 피부에 암이 걸리거나, 피부가 아주 뭐, 어, 정말 어렵게 아픈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 주변에도 꽤 계세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그걸 겪고